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치 t v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하! 어... 다름이 아니라 그저께 제가 부강성당 드로잉을 하나 했었는데요. 연필 드로잉이에요. 근데 그 작품을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이거 한번 채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떨까 싶었는데 사실 전또 채색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다시 한번 채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와 다들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딱세 분이 답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 아, 근데 그거 <웃음> 제드로잉이다 채색한 게 아니고요 출력해서 한 겁니다 아니 왜냐면 원작 그냥 망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를 채색하면 어떨까 궁금하게 됐었고요 근데 또한장더 그리자니 그 벽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리기도 귀찮고 그래서 수채화 종이에다가 한번 채색을 해봤는데요 어 그렇습니다. 어때요? 이거 멋지죠? 짜잔 이거 원작이에요 그리고 짜잔 이게 바로 치석번입니다. 조금만 더 달라요. 치석도 괜찮고 원작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 원작 하나만 있으면은 프린터로 쫙 출력해 가지고 거기다가 수취화로 슥슥슥 슥하수채로 그냥 아무거나 막 쓰셔도 돼요. 어, 혹시 자녀분들이 있으면 학교에서 쓰는 그수취화나 또는 그, 뭐, 다이소에서 파는 수초물 감도 상관없어요. 그냥 축축축축 그릴 수 있습니다. 붓도 그냥 좋은 붓 필요 없어요. 어, 아무 붓이나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굉장히 작은 세필이나 또는 뭐, 뭐, 참기름 붓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어, 자녀분들 수영하는 거 학교에서 쓰는 그 그냥 부드러운 붓 걸로 싹석석 칠해서 할수 있습니다. 이거 출력해가지고 네, 색칠하는 그 방법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이렇게 파일을 열어요 아이고 드렁이 저번 맞네 파일을 더블클릭 열면은 그러면 여기 이제 프린터 가셔가지고요 프린터를 클릭하시고 그냥 막 출력을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먼저 종이 크기를 맞추셔야 돼요 어, 밑에 보시면은 용지 크기라는 게 보시는데요. 용지 크기를 출력 그래가지고 용지 내 출력할 그 크기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 다시 이제 기타 설정을 가셔서 어, 이왕이면은 단색 흑백으로 출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클릭, 클릭, 네. 흑백으로 출력을 하시는데 다시. 먼저 확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맞춤 가셔 가지고 페이지에 맞춤 하지 마시고 페이지에 맞게 축소를 하셔야지 이 그림 전체가 설정하신그 용지에 딱 맞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인쇄를 누르면 짜잔 이제 출력이 됩니다 어, 출력은 뭐 사실 아무 종이나 상관없어요 A4 용지 하실 거면 A4 용지 하시고 저처럼 카드 어, 이, 이 수채화 전용 용지에다가 어, 출력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거 지금 굉장히 작은 엽서 크기 정도 돼요 아까 제가 설정했던 그크기 이게 300g짜리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반 A4 용지에 비하면 거의 한 서너 배 정도 무게가 되어 두꺼운 종이에요 딱넣고 아까 그대로 출력을 딱 누르면 출력 시작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이찌찌찌찌찌 고화질로 출력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것도 아까 설정에 있는데요. 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그냥 아, 일반으로 출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다가 곧 바로 아, 물감으로 색칠할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멋진 드로잉 이 출력이 됐고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재색하시면 됩니다. 짜잔 멋지죠. 아 여러분들 어뭐 지금 미술스토리가 벌써 2100몇 회까지 갔는데요 아, 2100몇 회까지 갔나 확인해볼까요 아, 2128회 오늘까지 그러니까 뭐 2130회 기념으로 음 제가 이 수채화 종이에 출력한 이 드로잉 세점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들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